오아리의 제로 웨이트 어? 여기가 왜 이렇게 변했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받지 않아요 배달음식 시킬 때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식당에서 주는 무료지, 일회용 컵 편의점에서 주는 빨대나 비닐봉지까지 불필요한 것들은 꼭 절해요 게다가 플라스틱 물건을 만들 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지구가 더워집니다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해봐요 쓰지 않을 물건은 사지 않아요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고 내가 사용하지 않거나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으면 쓰레기가 많이 줄어질 거예요 나눔장터나 당근마켓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정리를 잘하는 습관을 가지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또 사는 일은 없겠지요? 재사용이란 한 번만 사용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물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재사용하는 경우는 우리 집에서 쓰던 아기 유모차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 다시 사용하는 경우 택배 상자를 다시 사용하는 것 요즘엔 냉동식품 택배에 쓰이는 아이스팩을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처음 물건을 구매할 때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재활용이란 못 쓰게 되어버린 물건을 쓰임새를 바꾸거나 다시 원료화해서 새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에요. 버려지는 페트병으로 옷을 만들거나 빈 캔을 모아 자전거를 만들고 버려지는 자동차 의자 커버로 가방을 만들어 재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버려지는 물건을 디자인을 멋지게 해서 새로운 물건으로 변신시켜주는 것을 재활용, 다른 말로 업사이클이라고 해요. 많은 양의 쓰레기가 불에 태워지고 땅에 묻히면서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매할 때 재활용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음, 이것들이 도대체 뭐지? 다 사용한 물건들이 썩어서 흙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활용을 할수 없는 음식물의 경우 음식물만 모아서 썩혀 비료나 사료로 만들 수도 있답니다 요즘엔 집에서 퇴비통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내가 만든 퇴비로 작은 텃밭 가꾸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쓰레기로 버려질 때 분해되어 썩히는 것이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진 물건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 다섯 가지 규칙을 잘 지킨다면 쓰레기로 인해 땅과 바다가 오염되고 동물들이 아파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쓰레기 없는 세상에서 살수 있는 그날 위해 힘내면서 노력해봐요. 우린 모두 파이팅!